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교사 김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배우실 내용은 2단계 수학 8차 시 수학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도형에 대해서 배워보실 텐데요. 자,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도형. 평행선과 평행인 변 이때 우리가 변이라고 하는 것은 선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시간에 들었던 평행을 연결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평행선 서로 만나지 않는 두 직선을 평행이라고 합니다. 평행인 두 직선 평행선 이라고 합니다. 자, 성냥개비를 가지고서 우리가 평행을 알아봤었는데요. 자, 오늘도 한번 전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기억을 하면서 같이 한번 반복해 볼까요? 성냥개비를 직선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두 개의 성냥개비를 나란히 봤을 때이 모습이 서로 만나지 않는 평행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성냥개비 두 개가 나란히 놓여있는 모습을 보셨나요? 자 이런 모습을 평행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나란히 놓여있는 평행의 모습을 평행선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 평행선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보면 좋은지 자,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고든자를 사용하여 평행선 극기 우리가 자주 가지고 다니는 것 중에 자가 있습니다. 그 자를 이용해서 평행선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자라고 하는 게 가장 편하긴 하지만 자가 없을 때도 우리는 주변에 있는 책이나 아니면 나무막대 같은 어 똑바로 말 그대로 곱게 나아가질 수 있고 그을 수 있는 도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책이나 나무막대, 고든자, 필통처럼 폭이 일정한 물건을 사용하면 평행선을 쉽게 그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림 한번 볼까요? 이게 무슨 그림 같아요? 네, 맞아요. 우리가 평상시에 자주 봤던 자입니다. 자는 일정한 눈금을 나타내면서 숫자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를 하나하나 알려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보신 그 평행선에서 자를 이용할 때이 간격을 평행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보시면 10, 11 2, 13, 14, 15, 16이 서로 서로의 이 눈금도 나란히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눈금을 말고도 우리 자의 위에 부분 아래부분을 우리가 연필을 가지고 그어 보셨을 때그 그었을 때의이둘 사이도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직선을 평행선 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본 것처럼 문제를 통해서도 우리가 평행선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평행한 부분이 어느 곳인지 다시 한번 문제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 도형에서 평행인 변은 모두 몇 쌍이 있습니까? 몇 쌍이라고 하는 이 쌍이라고 하는 것은 둘을 짝지어서 한 쌍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두 개는 그렇죠. 한 쌍이 되는 거고요. 네 개는 네두 쌍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섯 개는 뭐라고 할까요? 네, 세 쌍이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림을 보면서 그걸 우리가 한번 문제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그림을 보시면 사각형 모양이 놓여져 있는데 이 사각형 모양에서 평행인 곳을 찾아볼까요? 나란히 마주보고 있는 평행은 우에와 지금 아래를 보시면 이렇게 둘이 마주보고 있으면서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다시요. 위의 변과아래변이 나란히 마주보면서 평행을 이루고 있는데 이 둘을 평행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은 지금 평행을 이루고 있을까요? 왼쪽과 오른쪽은 평행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평행은 몇 쌍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네, 평행인 변은 위아래 두 개를 쌍으로 얘기해야 하니까 한 쌍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사다리꼴 모양의 앞에서 보셨다면 두 번째 그림은 평행사변형이라고 해서 나란히 마주보고 있는 사각형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평행인 곳을 찾아볼게요. 자, 평행인 곳은 위 아랫변이 마주보면서 나란히 놓여져 있는 평행입니다. 또 왼쪽과 왼쪽과 오른쪽을 보시면 여기도 나란히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위 변 아랫변, 평행인 나란히 평행을 이루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왼쪽과 오른쪽의 변을 보시면 나란히 마주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각형 그림에서는 평행인 변은 모두 몇 쌍일까요? 네, 맞습니다. 위아래를 묶어서 한쌍 왼쪽과 오른쪽의 변을 묶어서 또한쌍 모두 두 쌍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모든 평행을 찾아보시오 했지만 쌍으로 예, 우리가 잘 대답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두 번째 문제를 보면서 한번 우리 또 한번 정리를 해 볼까요? 문제 2. 도형에서 서로 평행인 변을 모두 찾아보시오. 기어, 니은, 디귿, 리을. 이네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사각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각형에서 어떻게 평행인 변은 어느 곳인지 찾아볼까요? 우선 위, 아래, ㄱ과 ㄹ, 그리고 마주보고 있는 은과 ㄷ을 보실 수있고요또 그림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ㄱ과 은인 왼쪽과 마주보고 있는 ㄹ과 ㄷ의 오른쪽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평행인 변은 모두 두 쌍입니다. 그두 쌍을 변으로 얘기를 해보면 ㄱ 리은, 윤, 기억을 이어놓은 한변 마주 보고 있는 디글 리 자, 디글과 리을 이어놓은 변을 보실까요? 자, 디글 리에서 마주 보고 있는 변한 쌍을 보셨구요 그러면 위아래도 보겠습니다. 자 위아래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하는 거 기역, 리을, 마주보고 있는 니은, 디귿 그래서 또한 쌍이 평행을 이뤘습니다. 이런 식으로 평행은 서로 마주보고 있을 때 나란히 만날 수 없는 서로의 변을 이걸 평행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평행인 것을 알고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평행인 변을 쌍으로 그리고 하나를 알아보셨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재미있는 도형을 이용해서 하나하나 몰랐던 것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